자 오늘은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어 무교절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당에서 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누로 레치하는 떡을 가지고 나오면서 칠리가 무교병을 먹게 했다는 그 출애굽기의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 우리가 또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또 출애급한 것들에 대해서 또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셨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로카스 프랑크 자파 라는 사람이 어 맥주와 국적 항공사가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국가를 할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지금 어~ 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족들이 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어~ 가장 강력하게 어~ 독립을 원하는 그~ 소수민족 중에 티베트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이제 쿠르드족이 같이 어~ 있습니다 티베트족 같은 경우에 중국의 탄압에 맞서 분신자설로 분리독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어~ 티베트족 집단 거주 지역인 스천성 아바이언가 칭하이 선적 후연에서 티베트 족 승려 두 명이 티베트의 독립과 중국의 탄압에 향거하면서 어 분신사자를 하는 그런 사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을 담아서 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어 세계 최대 유랑민족 크루드족이라고 해서 어전 세계에 엄청난 인구들이 퍼져 나가 있는 크루드족입니다. 중동의 이제 집시 어, 크루족은 세계 최대 유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4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3천만명의 인구가 어, 있으며 고유한 언어와 문화 등을 단위 민족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쿠드족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옛 소련이 접하는 크르디스탄 그러니까 평균 해발 고도 3,500m의 산악지대와 티그리스강 상류 평야지대로 구성된 지역에 머물러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글자들이 깨졌는데, 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그 다음에 그 베네치아 공화국, 그 다음에 어 그, 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주 중에 가장 오래된 족이 이제 스페인의 바스크 족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카탈루나 지금 한참 그런 열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우측에 보면 잘 아는 영화배우 숑클네리가 아, 열렬한 민족주의자인 그, 그는 이제 스코틀랜드가 독립한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어, 이렇게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또 유명한 게 영국과, 어, 그, 다른 나라의 국가 대항 뭐 축구 경기가 있으면 스코틀랜드는 바로 인접한 영국을 응원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응원한다는 그런, 어,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어, 정말 그뭐 우리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과 이, 일본 그런 관계 정도로 엄청난 어, 그런 격전지입니다. 어, 그래서 독립을 원하는 나라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국가란 국가니까, 국가가 국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키아벨리의 저서에 군주론 이라 보면 군주론에서 사람들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통치 영역은 국가이며 그것은 공화국이나 군주국 가운데 하나라고 함으로써 국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학문에 도입한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 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입했고 이와 같 이렇게 그는 국가의 구성요소로 토지, 인간, 지배력을 들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국제법 통설로 통하는 어, 국민 어, 영토, 국민 주권의 국가 요소의 그삼요소를 개성하는 그런 현어있죠 어, 그래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오 비데오 협약은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주민, 일정한 영토, 정부, 다른 국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의 국가의 형성 조건에 어, 국제법 전문가가 꼽는 우선순위 네가지가 어, 아까 앞에서 보았던 세가지 국민, 영토, 정부 그 다음에 다른 국가와 교섭할 수 있는 자주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자, 자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법 그 전문가들이 꼽는 우선순위 네가지가 이렇게 국민, 영토, 정부 어, 그 다음에 다른 국가와 교섭할 수 있는 자조권이 형성이 돼어야 어, 국가로 어, 형성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를 세우기 위한 필수요건에 아까 얘기했지만 영토 어, 그러니까 자조권을 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도 영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영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토를, 어, 영토가 를영토 있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국민에는 어, 그 일반적인 주장은 국민은 한지역에영구히 거주하며 같은 국적을 가진 인구를 말한다 라고 어, 일반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런던 정경대 제임스 어빙 교수는 어 국민은 유대 관계 관계이다. 그래 유대 관계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공감을 통해 맺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라고 국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인 주장은 국민은 한 지역에 영국히 거주하고 같은 국적을 가진 인구를 말하지만 또 국민은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되며 어 그다음에 소속감과 정체성을 공통 공감을 통해 맺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의 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국민의 어, 정의라고 이제 런던 전경대 어, 제임스 어빙 교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네 번째로 자주권 그러니까 어 다른 주변국 관계를 맺는 능력도 중요한 요소이고 어, 독립국가라는 자유롭게 타국가와 외교를 수립하거나 상호 국가의 공동문제 혹은 유럽연화처럼 어, 다자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독립국은 자주권을 갖고 어느 곳에도 종속되거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 국가를 세우기 위한 음, 필수요건의 어, 영토, 정부, 국민, 자주권 네 가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각각의 개별 국가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정식 가입국가가 되면 여러가지 수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로 어 인정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엔의 승인을 받는 거다. 그래서 그런 수혜들이 뭐 국제법의 보호를 받고 필요시에 세계연원과 국제통화기금에서 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경을 통해 통제하거나 권한을 통제할 권한도 생기고 세계 경제 시장으로 진출도 할 가능하고, 또한 국제 무역법의 보호를 받으면 다른 나라와 더욱 쉽게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인정받는 가장 국가적인 방법은 유엔의 인정을 받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강한 우방 국가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 크리브랜드 대학 법학과 밀레나 스테리오 교수는 한 지역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 특히 강대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상황을 볼때 동티무로의 경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 동티무로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어, 어, 과거의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편입되면서 인도네시아에는 그 냉전 당시에 미국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우방국이었는데 그 때문에 동티무르의 분리 독립운동은 한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죠.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냉전이 종식되고 동티무르 문제도 다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면서 서구 강대국들에게 인도네시아와 동맹도 더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스테리오 교수는 서구 강대국은 동티모르의 인권 침해 상황에 놀랐고 기존의 입장을 바꿔 어 그렇다면 이제 동티모르의 인들도 자기일 권을 행사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9년 티모르 주민, 동티모르 주민들은 분리 독립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어, 독립 승인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 강한 우방국들이 생긴다면 강 어, 협력하는 국가들이 생긴다면 이렇게 독립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과거에 우리도 조선 시대 때 일제 일제 그 식민지 시대 때도 어 외국으로 나가서 외교로 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나라들한테 미국이나 여러 서방 국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승인을 받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결국은 유엔과 유엔 평화 유지군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되었던 그것이 바로 동팀으로사태가 어, 독립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동, 동갑내기 건국인 한국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받은 민족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어, 보다는 조금, 대한민국보다는 이 조금 앞서서 건국을 하게 만는데그 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바로 어 독립을 하는 어 독립을 하면서 국가 어 건국을 하는 날짜가 명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어느 누구는 또 대한민국의 건국일를 부정하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다 아는 그래서 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를 할때 보면 교회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기도하라고 항상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 회복되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뭐 말씀들을 했지만 그말 자체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조금 지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얘기인지 또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 알수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은, 교회와 이스라엘은 뗄래야뗄수 없는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중부기도 해야 하는, 곳,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돌감람나무 가지였으며 원가진 이스라엘이 꺾여져 지금까지 버림받었던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깊은 영적인 연관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수 있게 된 동기도 버림받은 바된 이스라엘이 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에 들어가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막중한 중국기도 사명이 가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그 이스라엘 성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말고 현재 어뭐 물론 연관돼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이 되고 건국사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건국 자체가 기적인 나라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건국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 똑같이 동감내기이고 절 정말 닮은, 닮은 두 나라 한국과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건국 자체가 어떠냐면 여기 보시면 지도에 어저 조그만 이 조그만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주변에 중동 국가들로 둘러싸여서 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건국 여설에 이 건국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이 주변에 있던 아랍국들이 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뒤를 뒤에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게, 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단일 민족이 한민족이 뭉쳐 주변 강대국과 싸워서 이기며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더 부러워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구, 이스라엘 건국사는 뭐,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0,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이 넘게 떠돌이 생활하는 거죠. 디스포라, 어, 디아스포라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1900,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국가로서 어,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날 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56년에 어, 2차 중동전쟁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6일 전쟁이 67년에 3차 중동전쟁으로 발발합니다. 그 다음에 73년에 4차 중동, 그래서 용키프루 전쟁이라고 해서 그렇게 4차 중동전쟁을 하면서, 어, 이, 어, 건국부터, 어, 건국 다음날부터 전쟁을, 중동전쟁에 휩싸려서 이스라엘은, 어, 그 어려운 시기들을 버텨서 지금 소강국으로 어, 거듭나는 난 이스라엘인거죠. 어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킨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유대인이 추방된 이스라엘 땅은 노마 비잔티움 무슬림 십자군을 거쳐 다시 무슬림 세력인 맘누크와 오스만 티르크가 지배했는데 유럽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기독교 사회로부터 예수를 살해한 민족이라며 호된 차별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와 초기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유대, 유대인이었는데 말입니다. 영국과 스페인 등에서도 아예 집단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20세기에는 홀로코스터라는 실현을 당해 멸종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박해는 서구 인종차별의 흑역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유대인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고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베니스 상인에서 보듯 문학작품에서도 유대인은 사악하고 탐욕적인 종족으로 표현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 민족은 유대교라는 신앙, 모계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 정체성 교육으로 공동체 사회 등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주로 의사, 건축가 등 전문직을 맡으면서 기독교와 이스람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들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들을 어 중고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아직도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민족 그 부활의 꿈을 이룬 시온이즘 운동이라고 해서 이 있는데 그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우리 홀로코스트 추모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 좌측에 보이는 이 추모시설이 바로 어. 베르의 홀로코스트고 우측에 있는 거는 야드바셈 이라고 불리는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에 나치 독일에 희생된 유대인 600만 명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야드바셈은 이름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인거죠 그래서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생생한 어, 역사 교육 현장인거죠 그래서 뭐, 유대국가 이스라엘 건국과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불굴의 행진이었다 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뭐시오니즘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인데 시온은 예루살렘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인의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 유대계 오스트리아 언론인 테오, 테오도어 헤르츠는 어, 이 핵심 시오니드 사상가였죠. 그래서 그는 뿌리 깊은 반 유대주를 겪으면서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유대인의 조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어,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에 따라 유대인은 오스만 제국 영토인 팔레스타인으로 이민을 오면서 세를 풀려나갔고 이는 결국 독립으로 연결되었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래서, 건국한 날부터 생존을 위협받은 나라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건국하자말자 건국한 날, 다음날 바로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이제, 중동전쟁이 여기, 이제,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쪽, 어, 이스라엘을, 이집트, 뭐, 어 레바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어큰 나라들이, 왕국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아랍연맹들이, 그래서, 이집트 왕국 이라크 왕국 트랜스 요르단 시리아 어 공화국 네바론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왕국 그다음에 파키스탄 자치령 앵글로 이집트 수단 모로코 뭐아 아랍 해방군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군들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무슬림 형제단 성전군 뭐 이런 것 이런 군대들이 같이 이제 아랍 연맹과 같이 비정규군들이 어 이스라엘을 어 그. 독립에 어, 대항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맞서 싸우는 어,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되면서 이스라엘 출생증명서가 생기는데 어,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어, 그 주변 아랍국들이 이제 48년 전 세단의 전쟁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을 들고 필사적으로 대응하는 결과가 결국 독립을 만들어내는 결과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중동전쟁은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스웨즈 문화를 때문에 이제 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중동전쟁은 어, 56년에 영국 프랑스 주도의 스웨즈 동란이라고도 하는데 어, 제2차 중동 전쟁은 그 56년 10월 29일부터 56년 11월 3일까지 발생한 전쟁으로 아랍권에서는 삼국 동맹 공격 또는 카데시 작전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에서는 신하의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56년 말 이집트 침공을 개시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뒤어 이집트에 선전포고를 함, 하면서. 전쟁의 목표는 스웨즈 문화의 통치권을 영국과 프랑스가 회복하고 이집트 대통령 가말 압델 압델 라사레를권력에서 몰아내는 것이었는, 것이었는데 그가 그러니까 전투가 시작되고 이후에 유엔과 미국 소련이 동맹군에 정치적 압박을 가했고 결국 동맹군은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굴욕을 가져다 주었고 나사레의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은 이제 6일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어 67년 6일 전쟁에서 아랍들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장관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끈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공군 기갑 작전을 바탕으로 압성을 거두게 되는데 6일간 요르단 서안 지역과 가자지구 동예루살렘등 팔레스타인 목사의 땅은 물론 이집트의 시나의 반도 시리아의 곤란고원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능력과 국토방위의 지를 전세계적으로 입력받는그전쟁이 바로 이6일 전쟁이었던거죠 여기 이제 보면 똑같이 주변 이집트나 그 주변 국가 아랍국들이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원국으로 어, 소련도 같이 이제 지원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차 중동전쟁의 용키프루 전쟁이라고 해서 이 이제 이이사차 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어 앞에 6일 전쟁에 이스라엘이 압성을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랍국들이 보복 기습 공격을 해올 거라는 것을 계속 감지했지만 어 자신들이 이길 거다 그런 생각으로 어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서 어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그들이 이제 많은 어 피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유엔의 이제 중재안을 서로가 이제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어 용키프로 전쟁은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건국 하는 날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거의 뭐 지금까지도 지금 팔레스타인과 계속 그 소모전을 계속 전,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어 이스라엘의 그 건국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 뭐 남녀노소가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어, 그 목숨을 내다 바치면서까지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사다 정신을 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8세 이상 모든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지는 나라로 이름이 높은데 이스라엘군 정의 부대 신병들은 티로드트 라고 불리는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면 동남부 바이산 꼭대기에 있는 고대 요새인 마사데 올라가 군인 선수를 합니다. 마사데는어 우리가 잘 알지만 불굴의 독립 정신을 상징하는 민족 성지인데 기원 1세기 로마 정령군에대항해 봉기했던 유대인들이 저항하다가 여성 두 명과 어린이 다섯 명만 남기고 남녀 950명이 죽음으로 택한 곳인 거죠. 그래서 유대 율법은 자살을 그만으로 서로 상대를 찌른 것으로 짐작되는데 죽을 순 있어도 무릎 꿇을 순 없음을 목숨으로 응변했다는 거죠. 이후 유대인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디아스포라로 내몰렸다가 그 1842년 발견된 요세트에서 1963년, 65년에 유골이 발견돼 전설이 어, 역사를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69년 7월 7일 이스라엘 군은 최고의 예우로 군대식 장례를 치르고 유골을 다시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경들은 이곳에서 햇불을 켜놓고 마사다가 다시는 함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죠. 이런 정신으로 건국하는 날부터 생존을 위협받고 지금의 소강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음그 우리나라의 뭐어 이스라엘 이승만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어, 이 연설하는 연설하는 모습인데 벤구리온은 1886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14살부터 때 시오니즘 운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상의 살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안심하고 살수 있는 국가를 건설한다는 어, 운동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르샤바 대학에 다니던 1906년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게 되고 동료와 함께 물기를 입고 땅을 개간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손으로 유대인이 살아갈 땅을 개척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이 1차 대전이 끝나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나라를 세운다는 말을 하자 영국군의 입대에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1차 대전이 끝나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좀처럼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건국은 1948년에야 이루어집니다. 2차전이 끝난 뒤 유엔에서 미국과 소련 지지를 얻어낸 덕분인거죠. 벵구리온이 1948년 5월 14일 테라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고 초대 총리 겸국방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들 결코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랍인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고 아랍국가들은 이집트와 요르단을 중심으로 뭉쳐서 팔레스타인은 우리 땅이라면서 어, 이슬, 예루살렘과 테라 아브비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어 그것이 바로 이제 벵구리온의 이제 그 민병대가 어,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제 민병대 방위군이 편성되면서 이것이 이제 어 다비드 벤구리오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척보기관을 어그 시발점이 되는, 만들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벤구리온이 만들어냈던 모사드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총리직을 다 던지고 어 사막으로 갑니다. 건국 6년 후에 어 그래서 그 총리적을 내려놓으면서 어떤 국가도 단한사람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그가 자리를 던진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으로 향하는데 네게브 사막은 이스라엘 국토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그는 사막을 녹화하고 사막에서 농업, 농업을 할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 하면서 다시 정계로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그런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막에다가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정부는 그 1969년에 이 사막에 4개부 네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 벵구리온이, 어, 서거한 다음에 그 이름을 따서 벵구리온 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금도 태양광 발전과 환경 및 생태 연구, 수자원 개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국을, 어, 나라가 건국됐다 때때 보면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위해서 또 물론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리더십으로 인해 나라가 건국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벵구리온의그 어 비서였던 이제 시몬 페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70년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 일했는데 10번의 장관직과 그다음에 3번의 총리를 역임했고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 2016년 9월에 이제 93세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벵구리온이 어, 어, 그 비서로 25살의 나이로 벵구리온의 어, 비서가 되고 그래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29세에 국방부 장관, 그래 35세에 국회의원, 45세에 여러 장관직을 거쳐서 1977년 5 5세 총리가 되고 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그다음 에 평화협정인 오슬로 협정 체결에 성공하게 만들고 이듬에는 야세르 아라파트 피에로 행정수반과 그다음 에 이츠야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 과학에는 국경도 영역 영토도 없다 생존을 위해서 과학을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서 그는 나는 새로운 청세기를 쓰기 위해 생존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몬 페레스의 혁신 음, 리더십을 주제로 어, 리더십을 보면 어, 정보통신 분야에서 민간은 넘나들며 하약한 전문가 이제 시몬 페레스 대표님과 직접 어, 이런 얘기들을 나눈 이제 그, 그 윤종록 가천대학 숙자 교수의 말에 통하면 어, 그러니까 변변한 자원 하나 없이 세계 리더 국가의 반열에 오른 이스라엘의 경험과 일과정을 이끈 시몬 페레스의 누룩십이 오늘날 심각한 정치 경제 대전화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유 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 페레스는 우리로 치면 어, 그첫 번째가 이제 어, 그 페레스가 99%가 아니라 100%의 욕심의 소유자였다는 점 그리고 어, 이스라엘도 자원이 전혀 없지만 어, 나라 없는 나라에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했는데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만들어 가면서 그에 과하게 어,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아랍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이 이제 사회주의 어, 국가였다는 거죠 근데 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대전환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제 시몬 페레스 어,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본인이 이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를 당시에 연간 인플레율이 400%에 달할 만큼 이스라엘은 심각한 경제위에 차 있었는데 페레스가 총리에 임하기 한해전인 1983년에 테라비브 증권거래에서 주식이 폭락하고 도산 직전에 은행 다섯 곳 중에 네 곳을 구경했을 만큼 이스라엘 경제는 풍전등화했는데 페레스는 자수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앞에는 경제적 난제뿐만 아니라 리더십 문제도 놓여 있었다. 그래서 경제를 다시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은 어, 경제 전반에 대한 체제 개선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고통이 따랐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사회주의의 그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그 어, 그들의 이 사람의 모든 지지층들이 이제 사회주의 그노동계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어,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많은 말들이 많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어, 전환을 하는데 어,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 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그 벵구리온과 시몬 페레스가 이스라 지금의 이스라엘을 어, 만드는 어, 초석을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텔 아비브에서는 열린 세계 최대 창업축제 등을 하고 있고 그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에서 만드는 이제 방울토마토 이제 u s b 발명한 과학기술의 창의국가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게 힘입어서 이제 과학적인 힘입어서 인공지능 AI와 그 사물인 터넷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바이오, 드론, 과학영농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독자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과 수입원을 확보한 스타트업이 해외에 인수되면서 이스라엘 유입되는 외화가 매년 100억 달러를 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 세계에 투자를 활발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조그만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첩보기관 모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첨단과학을 바탕으로 소강국으로 거듭나게 되는거죠. 대한민국과 너무 닮아 닮은 나라 이스라엘인거죠. 자 그에 반면에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보면 어, 마찬가지로 뭐 같은 날 같은 해에 이제 대한민국이 탄생할 날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삼류생인 국민, 영토, 주권을 모두 갖춰서 1948년 8월 15일에 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이 정부가 어, 임시정부에 대한 것이 어, 진정한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다 얘기하지만 어, 그, 그때 그 당시의 내용들을 보면 임시정부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했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명칭이고 임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 28일자로 공표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또 건국은 국토 회복 후에 한다고 명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은 건국 후 건국은 8월 15일 해방으로 국토가 회복된 후에나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공표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그렇게 이제 국토 회복 후에 이렇게 된다라고 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어 건국은 48년 8월 15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 건국을 했지만 또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로 있던 나라가 이제 그 미국의 원조품을 받기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서, 어, 어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그런 뭐 국가를 하는 그 자유무 자유경제시장 뭐 이제 한미동맹 강화 그 다음에 입국,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기, 기초를 다졌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의 대한민국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그것으로 어 국민들이 한한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어 일궈낸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피땀 흘려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어 역사가 어 이스라엘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서 어그 대통령은 어그 공산 공산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을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거죠. 정말 그어 공산주의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한 그 중국몽을 꿈꾸는 대통령이 어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도 봐도 중국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도와준 적은 단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빼앗고 힘으로 굴복시키고 국토를 유래했던 중국이었던 거죠. 오죽했으면 서재필 선생이 독립문을 만들어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염원을 담아 독립문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대부분의 존경하는 인물들은 다어 이렇게 마오쥬던 주석, 그다음에 어 베트남의 호치민,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공산의 독재자였고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갔던 그 독재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을 어, 존경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어, 꿈꾸고 중국은 높은 산뽕을 갖고 어,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을 함께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 현지 대통령인거죠 이게 보면 한반도 통일을 어, 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해서 을 끝까지 어, 북진통일을 위해서 진공했을 때 중국군의 미군 내려와서 중국을 개입으로 북진통일이 한반도에 통일을 못하게 만든 장군인은 중공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그는 그 그런 중공군을 어, 잊어버리고 대한민국의 수장이 중공군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말들인 거죠. 자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아까 보면 어,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도와주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이 돼야 되는데 항상 이불업처럼 말하는 국민이 먼저다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어 이런 그 공산국가의 주석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독재자들이 먼저인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국민이 먼저라고 외치면서 어 우리가 코로나 어그 사태 때 무한 폐렴 사태 때 보면 계속 대한의사회에서는 최악의 경우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보면 날짜별로 순서별로 적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어 대한회사협회에서 계속 어 전면 입국 금지해야 된다. 감유전 관리의 핵심은 해외 유업 유입 환자 차단해야 된다. 중국 환자 발생할 때 상위 다섯 지역에한국편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회사협회가 후베이성에 국한된 위험지역에 중국 전역을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 끝끝내 그렇게 어, 그 중국인 입국 금지에 빗발 칠때문 어, 대통령은 신입회가 정화해서 방안을 다짐 받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어, 이 중국 입국 금지를 권고했지만 어, 맞질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 이 또한 박, 그, 보건복지부 장관, 박노우 장관이 우한폐렴 때문에 여행객 입국 금지는 반대한다. 부정효과가 더 크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어, 이 사람은 또이 보건에 관련, 아니면 뭐 의사, 그런 것들 아닌 전문직이 아닌데, 대한의사협회에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계속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그 국가가 경제가 이제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다들 집에서 이제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곡물의 그 수출이 어 나라별로 지금 중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그 베트남의 쌀을 중단 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밀쌀 보리 등 모든 곡물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수출을 중단하고 세르비아 밀 설탕 식용유 카자흐탄 밀 설탕 감자 당근 양파 파키스탄 양파 이렇게 나라별로 자기 나라들의 주요 수출품들을 자국민들을 위해서 어,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 지금 보시면 밀 국제 밀값이 이렇게 급격하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런 상황에서 각 나라들별로 자기들의 그런 그 곡물 그, 복고사는 그 식량에 대해서, 어, 나중에 이제 식량, 세계가 전 세계가 식량 난에 아마 이 휩쓸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자국민들을 위해서 각나라별로 어 수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어, 어느 정도의 어 수출을 옛날에 100% 했다면 막 엄청 줄여서 막 20%, 10% 이내로, 30% 이내로 막그 수출을 할수 있게끔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 기사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 글로벌 이쌀 안에도 한국 수출은 수출 팔로, 쌀은 수출 팔로를 뚫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어, 만약 이제 이런 식량난 어,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어, 우리가 지금 경험했지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마스크가 우리나라도 풍부했지만 중국에 다 몰아주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고, 대한민국 국민, 자국민들은 비싼 가격에 마스크를 구매하고, 어? 그렇게 어렵게 어, 그 다음에 뭐 의료진들한테는 방호복도 어, 뭐 구하기 힘들게 해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국민한테 어, 국민이 먼저라고 했지만 실제로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에 들지 않는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항설준 농설위원이. 이제 얘기한 게그 2018년에 그 문화일보 논설의기재 내용인데 대한민국은 적대적 주변 환경 속에서 친미노선을 추구하며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유사하다. 문학했던 두 나라 국민이 건국 이후 어 전쟁을 거치면서 물을 회복한 점도 비슷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70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반면 한국 정부는 70년 역사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 70년은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대접받는 행사는 4.3사건뿐이다. 2018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역사의 길로 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라는 것을 어, 이 문화의보 논설에 기재했던 이황석준 농설위원의 말이 어, 지금에 보면 어, 그것이 어, 맞아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그 70년의 역사를 어, 정말 어, 개성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한국 정부는 70년 역사를 어, 부정하고 극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 어,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곳을 가고 있는 두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계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룰 땅으로 미리 보내시잖아요 상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그 믿음대로 가서 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나고 추레극기를 통해서 추레극기를 넘어가는데 추레극기에서 이제 극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힘들어하고 많은 어, 민족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애국의 이 종로를 타며 그들에게 어, 애국사람들의 핍박받는 그들에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하게 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죠. 이 성서를 만드는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셨다라고 생각되는 게왜냐면 창세기나 뭐그 출애굽기, 뭐 내위기, 그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가면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민족 어, 족속 이라는 개념이 있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 본문 문장을 갖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라를 만드셨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모든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소소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 그게 맞춰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중급판을 계속해 드리고 그다음에 순금으로 숙제서를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니까뭐 길이, 넓이, 그다음에 금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어디에 둬야 되고, 어디에 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있고, 그다음에 어, 그 영토가 있고, 그 영토를 관리하고 어, 국민을 저거 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라는 고 개념이었는데, 바로 마찬가지로 이 성소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 다음에 그 영토가 마찬가지로 그 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영토니까, 그것 개념으로 보면, 어, 국가라는 개념을 봤을 때 이것이, 어, 나라이지 않는가, 저희 개인적인, 어, 바로 이루었다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이 하나님께서 어1 0대 재앙들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물이 피가 되고 변하고 어 개구리가 되고 이가 되고 파리가 되고 돌림병이 되고 악성종기가 되고 우박, 메뚜기, 그다음에 흑암, 그 장자, 그 처음 난 가축의 죽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예굽에 있는 모든 그 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멸하신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신 바로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입 14장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도 호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외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건국하시는 기틀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실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 속의 제왕들을 바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어그 케냐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큰 메뚜기 때들이 여기 이제 캐나를에서 이렇게 어 노선들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지금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나무인데 이 메뚜기 떼가 거의 한4천억마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그 엄청난 그 메뚜기 떼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어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이제 오리 떼들을 해서 그 오리가 원체 식성이 좋잖아요. 먹성이 좋은데 그것을 이제 대비하려고 했는데 오리가 너무 더워서 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 오리떼를 어 10만 마리, 뭐그 조선시대 때문에 10만 양병설도 아니고 어쨌든 오리떼가 10만 오리떼를 만들어서 그 오리 부대로 방어진을 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 있고 거의 뭐이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분을 다한 번에, 한 번에 먹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고. 그래서 이, 이 소탕을 못하면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이 시기를 놓치면 6월까지 메뚜기의 수가 50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우한 코로나,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뭐 한 것보다 이 메뚜기 떼를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뭐그 확진자가 뭐 14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망자도 8만 명 거의 9만 명 이상 가까이 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미국과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 거의 뭐 유럽이 거의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발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은 대지진과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의 위험에도 우리가 항상 뭐 지금 중동에서는 계속 전쟁을 발발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은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전쟁에 계속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 우리도 그 북한이 계속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 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언제 또 전쟁에 그 과거에 그 전쟁에 휩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어그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 뭐 하나의 나라로 새롭게 건국할 것이냐, 아니면 유월도월도 World, World, 그 꿈뜨는 사탄의 나라를 건국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각 나라들이 새롭게 국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하나하나 감시할 것이며 그다음에 교회를 탄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나라를 편성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그, 여기 이제, 어, 앱으로 통, 앱을 통해서 이 코로나 학, 확진자들을 자가격리하면서, 어, 그, 감시하고 있고요.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를 통해서 또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는 이렇게, 어, 그, 무인기를 통해서, 어,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이게 발지를 채워서, 어, 확진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그래서 국민들을 항상 감시하고 어, 있는 나라가 되는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 제2의 건국을 한다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싸워이줄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만 대통령을 통해서 어, 조선을 어, 고선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미스만 대통령을 한상 감옥에서더 준비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시키시고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건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루트 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승만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뒤에는 어 엄청난 파도와 해오리가 뭐 엄청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 수도 있고 아니면 당당히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라면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단, 전제조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할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항상 같이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비치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림처럼 좌우의 파도들이 보고 파도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호기심에 좌우로 들어간다면 파도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당당히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트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